Is there anyone in the world who can say, I'm not busy? No matter who you are or what you do, we always wish we had more time. Even if we want to jump into something new, we say, I have no time. But let's be honest. 진짜 10분도 없습니까? One, two. 10분, 초라하면 600초. 뭔가 각잡고하기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음식 주문하고 나오는데 10분이라고 치면 그렇게 짧은 것 같지도 않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 10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10분 정도는 맘만 먹으면 낼수 있거든요 하루 고작 10분이지만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일 년이 쌓으면 정말 굉장한 시간이 되는데 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도 몇 가지는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한번 쫙 적어봤는데 와우! 30개는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하니까 제가 10분 안에 제가 빠르게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첫 번째 가장 만만한 게 독서죠 10분 동안 과연 책몇 페이지나 읽을 수 있을까요? 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평균 15페이지 정도 읽히더라고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쌓이면 무시 못합니다 그나저나 책 표지가 뭔가 익숙하죠? 네 제가 쓴 책입니다 한권 이게 사주십시오 두번째, 신문 기사 읽기. 책 읽는 게 부담스럽다면 기사를 읽는 것도 괜찮은데요. 저는 아이패드로 모바일 환경을 굳이 돈 주고 구독하고 있습니다. 유료 신문 앱이 왜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신문 지면의 기사를 그대로 읽을 수 있고요. 포털 기사처럼 중간중간 흐름 방해하는 광고 없고요. 댓글창 없습니다. 기사에만 딱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게 10분 동안 읽은 기사의 개수는 보통 8개 정도입니다. 세번째, 푸쉬업. 이거는 운동할 시간이 10분밖에 없다. 그럼 10분 동안 푸쉬업 몇개할수 있을까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직 소개해드릴 게 한참 남았기 때문에 푸시업 개수 세는 동안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번째, 필사 책을 읽었으면 기록을 해놓는 것도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사를 합니다 인상 깊었던 문장, 참고할 만한 부분, 마음에 새겨놓고 싶은 글 10분 동안 몇 문장이나 쓸수 있을까요? 6문장 정도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책 아닙니다 합니다. 다섯 번째, 차에서나 대중교통에서 할수 있는 것도 있죠. 바로 팟캐스트 듣기입니다. 저는 팟캐스트를 딱 하나 듣는데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기를 듣습니다. 이건 사실 20분 정도 시간이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20분 동안 매일매일의 경제 이슈 3, 4개 정도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정말 그냥 뭐 떠먹여줘요. 어, 이것만 매일매일 들어도 경제 이슈 캐치업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출근길에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10분 동안 푸쉬업 몇개 했을까요? <웃음> 야매긴 하지만 백개나할수 있네요 백개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여섯번째 주식공부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깊이 말씀은 못드리지만 샤워 딱 하고 나와서 자기 전에 딱 10분만 관심 있었던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차트 이런 거 보지 말고 이 회사 요즘 실적이 어떤지 매출이나 순위 흐름은 어떤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루에 딱한 종목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매일 한번 해보세요 1년에 몇 개입니까? 물론... 네 그거랑 수윙률은 별개네요 7번째 <웃음> 런닝입니다 운동화 하나만 있으면 할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운동이죠 정 운동하기 싫을 때눈딱 감고 10분만 뛰고 오면 이만한 게 없습니다 집 앞에서 시작해서 다시 집 앞으로는 오 10분동안 몇 킬로나 뛸수 있을까요? <웃음> 10분동안 1.7킬로 뛸수 있네요 여덟번째 영어 단어 외우기 10분 동안 몇 개나 외울 수 있을까요? 이제 학생도 아니고 시험 볼 일도 없는데 뭔 영어 단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아는 만큼 보인다 하잖아요 다른 언어를 많이 알수록 내가 보는 세계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내 시야를 넓히기에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1분에 2개씩만 해도 20개는 외워지네요 원보카 앱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아홉 번째 자 그럼 10분 동안 스쿼트는 몇개할수 있을까요? 바로 가보시죠 이번에도 스쿼트 개수 세는 동안 잠시 열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열번째는 인스타 업로드 저는 며칠 전부터 10분 제한을 딱 걸어두고 간단한 거라도 매일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브랜딩 차원에서 나만의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저도 유튜브만큼 인스타에도 좋은 컨텐츠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큰데 꾸준히 하기엔 은근 귀찮고 잘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10분만 내보기로 했습니다 집중하니까 10분 동안 사진이나 영상 고르고 글 쓰고 업로드까지 가능하네요 11번째입니다 10분 동안 계단 몇층올수 있을까요? Let's go. 제가 옛날에 한달 동안 계단으로만 다니는 도전을 한 적이 있는데요 깜짝 놀랐던 게 제가 19층에 사는데 올라가는데 6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데요 물론 아파트는 오피스텔 계단이 너무 어두운 것도 많고 주택에 살아서 계단 탈 일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평소에 내가 운동량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학교나 직장에서 틈틈이 계단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10분 동안 2 8층을 오르네요 자 그럼 스쿼트는 몇개 했을까요? 토너 좀 하겠습니다 10분을 다못 채웠지만 130개 했네요 꼭1 0 0개 스쿼트를 10분 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페이스에 맞게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12번째 뉴스 레터 읽기 요즘 괜찮은 뉴스레터 사이트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그리고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롱블랙이라는 뉴스레터를 구독해서 읽고 있는데요. 좋은 점이 세가지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올라온다? 24시간 안에 접속하지 않으면 못 읽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라도 접속하게 된다. 무엇보다 컨텐츠의 질이 꽤 괜찮다. 인사이트가 많이 됩니다. 노트북으로 읽는 것도 좋은데요. 폰으로 읽는 것도 마음에 드는 부분을 바로바로 바로 캡처할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차에서나 이동하면서 하기 좋은 게 하나 더 있죠. 13번째 온라인 클래스입니다 요즘 온라인 클래스 없는게 없잖아요 나에게 잘 맞는 정말 좋은 클래스 잘 찾아가지고 결제 해두고 운전하거나 이동할 때 들으면 뭐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운전을 하다보니까 오디오에 특화된 윌라 오디오북의 클래스 카테고리를 듣거든요 대부분 작가분들이나 교수님들의 오디오 강연이 많이 있는데 귀만 딱 열어놓고 인사이트를 쏙쏙 듣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클래스도 있어요 14번째 맨몸 운동의 끝판왕 턱걸이입니다 턱걸이는 하루아침에 늘지 않아요 하루에 2시간 턱걸이 하는 것보다 10분씩 12일 동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차피 10분 동안 몇개 하지도 못하거든요 대신에 10분 동안 할수 있는 최대치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근육이 성장을 하고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턱걸이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10분 동안 25개 했네요 15번째 일기쓰기입니다 저는 매년 일기를 써보자고 다짐을 하는데 워낙 그걸 꾸준히 못해서 올해는 난이도를 완전히 낮춰버렸어요. 하루 딱한 문장만 쓰는 거예요. 칸이 이렇게 생겨서 한 문장 이상도 못 써요. 걸리는 시간? 30초도 안 되죠. 근데 한 문장만 쓰다 보면 어느 날은 좀 길게 쓰고 싶은 날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날만 길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더라고요. 왠지 올해는 한 문장 일기를 다 채울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 자 정리하자면 우리는 10분 동안 책 15페이지 읽기, 신문기사 8개 읽기, 푸시업 100개, 팟캐스트 1개 듣기, 필사 6문장, 주식 한 종목 공부, 1.7km 뛰기, 영단 20개 외우기, 스쿼트 130개, 인스타 한개 업로드, 계단 28층 고르기, 온라인 클래스 10분 듣기, 턱걸이 25개, 일기 한 편을 쓸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1년 365일 동안 매일 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책 5,475페이지 읽기, 신문기사 2,920개 읽기, 푸시업 306,500개, 사케스트 365개 듣기, 필사 2,190문장, 주식 365개, 종목공부 620.5km뛰기, 영단어 7,300개, 위기스쿼트 47,450개, 인스타 3,65개 업로드, 계단 1 5 8 5층 오르기, 온라인 클래스 3,650분 듣기, 턱걸이 9,125개, 일기 365편을 쓸수 있게 됩니다. 아, 이번 영상 대본 너무 길었어요. 물론 당연히 이 15가지를 매일 할 수도 없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1년 365일 빠짐없이 하는 건 쉽지 않죠 중요한 건이 소소한 10분이 이 600초가 유의미한 방향으로 축적되면 그로 인한 내 삶의 변화는 결코 소소하지 않을 거란 거죠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놀랐습니다 10분 동안 할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이 시간이 생각보다 짧지 않는데 나는 항상 시간이 없다라고만 하고 있었구나 나에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의미 있게 사용하려는 그 생각이 없었던 거구나 하는 걸또한번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자기 반성이 많이 되는 시간 앞으로는 저에게 10분이 있든 1시간이 있든 3분이 있든 그 시간에 절대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빌려보내지 말고 밀도 있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딱 10분밖에 없다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10분을 활용하는 여러분만의 방법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Don't think just do 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하는 데는 10초도 안 걸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